어, 지금, 지금 저희가 마피아 컨텐츠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케빈 연비팀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을 뚝뚝 잘라서 청새치 팀을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마피아 A, 마피아 B, 그 다음에 경찰팀, 이렇게 세 팀에서 한번 끝발 나는 침대전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좀비팀 왜 이렇게 출석률이 좋아? 아 우리 애들 다 성실하거든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서 4명 골라서 데려가세요 H님이 기 N 이가한명 뽑아볼래? 한 명? 과연 어떤 사람이 그동안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기억하고 있을까? 누가 싸움을 잘했는지도 말이지 싸움은 기억이 안나고 범죄자는 기억이 좀 나는데 아 그러게 감옥 갔다 온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 팀에도 갈굴 수 있는 기회다 어이 <웃음> 머, 머리에 곰아 여기 붉은 타투 이쪽으로 북타북타 북타. 어, 근데 저 친구 음... 내가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웃음> 어느 놈을 고를까요, <웃음>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세요 <웃음> 오케이! 어이! 회색머리! 죄송 번호 7777 오! 럭키가 넷 음. 일로 오세요 어, 일단 이제 캐빈님 쪽에서 먹어볼게요 그렇지. 여기 있네. 어이. 여기. 고단 법인. 고단 법인. 아저 친구가 아, 많이 가긴 했어 지금까지. 지금 연빈에서 연빈에서 한명더 데리고 가면 구대구대구. 어이 펭귄. 우리 비서가네 어? 펭 비서. 룰은 지난번에 침대 전쟁과 동일합니다. 그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침대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즉 저간 팀인가요? 그 다음에 저희 팀 벽간 팀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침대는. 경찰팀입니다 첫번째 나온 침대에 주인은 여기서 블록 64개를 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베이스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설치하고 나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터전 있죠 터전 터전 정도는 저희가 조금 지어드릴게요 한번 죽으면 못살아납니다 팀킬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각자 아시죠? 어어 어, 각자 만드시는 겁니다 어? 저렇게 되면은 이제 못살아나요 첫번째 침대 누가 뽑아볼까요? 2디가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침대 감사님 어! 나이스나이 이거, 이거지 이거지! 저기 한명시키죠 우리 아 그러자! 여기 코난 범인 한번 지어보게 하하 <웃음> 형제님 감, 감옥에서도 그 농사짓는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형제님 어디 한번 잘 어디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형제님 <이제> 뭐 하는... <웃음> 역시 <웃음> 우리 팀입니다 야저팀말 야파도 되겠는데 가셨구만. 저희 저분 없이 여덟 명이서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웃음> 어차피 재침대니까 제가 뽑을게요. 어, 내 침대고. 아, <웃음> 어, 내 침대고가 열여섯 개다. 열여섯 개. 16개. 오, 열여섯 개. 아, 왜 이렇게 열 맞지? 어, 어, 바로 앞에 있는 해율 드세요. 아, 어, 메인 시스템이가 한번 해 보자. 어, 떨어졌다 살아났으니까. 아, 이거 블록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다 했는데. <웃음> 이거 가면 끝나겠구만 지금. 마지막인데. 아, 어, 얘들아. 뭐야? 끝난 거 아니지? 끝난 거 아니, 야 이거? 어 아니, 아니야. 더 가, 더 가. 아 아니, 아니, 가더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끝끝니 아니, 아니, 저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게니 제가 여기아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건너와봐 애들아 조심해서 천천히 애들 <웃음> 아한명한명 제발 지금 죽으면 안 돼. 너네네는... 아 우리애들 줄 맞춰서 오는 거 봐. 응, 죽으면 아 기가. 어. <웃음> 얘네는 뭐 거의 뭐 도박 목시로 카이지급으로 분위기 맞춰서 오는데. <웃음> 여러분 이번 판은 완전 그냥 쌩 하드코어예요 그냥 한번 죽으면 그냥 죽는거야 만약에 사람이 다 죽잖아? 그럼 그냥 와서 침대 부수는거야 다 죽이면 되는거야 그냥 뭐.. 뭐 없어 뭐 침대 있어도 부활 뭐 이런거 없습니다 사실 뭐 침대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쟁이에요 손먹어 손먹어 손먹어 가운데로 손먹어 하나 둘셋야 누가 씨야 누가 잠깐만 야 누가 누가 침대 빠갈라그랬어요. 금갔어 침대 방금.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어, 뭐야? 시작된 거야? 오 뭐야 시작된거야? 오호 오 다이아몬드 갑바. 좋아 좋아. 벌써부터. 야 얘들아.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거 사람 지키기거든? 이거 우리끼리 경고망송하면 안된다. 저기서 오다 죽을 거거든 우리 멀어서? <웃음> 맞아 맞아 우린 <우리 웃음> 그냥 우리 요새나 짓고 방어나할까 그래 그러자 어, 우리 존버 그만! 우리 그 블럭 넓히고 그 다음에 성지어 그냥 한칸쫙 두르고 침대 두르자 얘들아 얘들아 땅부터 넓혀 땅부터 땅부터 넓혀 야그 다음에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나 무서워 이런.. 이런 건 사탄 들렸어! 나 위더머리 응. 나왔는데 여차하면 절로 뛰어가서 위더 소환하고 죽어버릴까? <웃음> 좋은 생각이야 우리.. 위더머리 근데 3개 있어야 되잖아 나올 때까지 존버 할 건데? 어? 평생 살 건데요? 3개 나올 때까지? 우리 개멀죠? 개멀죠? 아. 오고 싶어도 못뭐 오죠? 아무것도 못뭐 하죠? 침대전쟁이라 생각하면 안돼 이거 그냥 스카이블럭이야 얘들아 알겠지? 야. 이거 스카이블럭이라 생각해 알겠지? 야94 응. 부활, 부활 토템 내놔 잠깐 아, 부활 토템이 나왔다고? 부활 토템 내놔, 내가 쓸 거. 아싸. 부활 토템이 나왔다고? 야, H. 부활 토템 내놔. 야, H. C경사 아, 아, 미쳤어? C경사 미쳤어? 경윤 도 없지, 지금. 저도 아, 지금. 멋, 멋있어 보여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아래가 없구만 아주. 경윤님. 말해. 야, 가운데로 가는 길다 넓혀. 넓게 넓혀. 이거 오히려 가까운 게 좋아. 이거 오히려 가까운 게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써도 돼? 이거...되지?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나온 걸 어떻게 해, 나온 걸그지 어, 나왔는데 뭐 그럼 어 아이. 야, 우리팀에 한펜 있는데? 아이, <웃음> 우리 한이야 우리팀에 한 펜이 있어요! 종을 치고 얘들아. 있어! 얘들아, 나 이거 나어 얘들아... <웃음> 얘들아, 나 이거 났어. 근데 어이, 마피아! 어이! 대장 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야? 예, 마피아가 어이,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어, 뭐야? 왜 저쪽에 있어? 어이, 벌써 죽었어? 이때 한번 벌써 죽었어. 아, 저기 돌로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아, 손잡자고. 아, 손잡을라면 어이 마피아라고 하는 게 아니지. 조금 착하게 말해 줬어야지. 그래, 우리 잘 이해를 잘못했었네. 경찰 양반, 우리랑 손잡읍시다. 그래요. 아, <웃음> 좋아요. <웃음> 어기요 후회 안 하나? 합니다. <웃음> 무슨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굿트실 겁니까? 야 사는덴 자존심 어? 필요 없어. 허리 부러질라고? 허리 <웃음> 부러질라고. <웃음> 나무 나오면은 아껴라 나무. 나무 야, 나오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팀잘 들으세요. 딴딴 팀이 명령하는 거 들리죠?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웃음> 나무 아끼세요. 남, 나무 아끼세요, 나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다들? 어, 무슨 소리 하고 합니까? H 바보. H 바보랍니다, H. 여러분. 말이 없어졌어. <웃음> <너 맞나? 웃음> 얘들아, 칼 만들어. 칼 여덟 자로 만들어, 이거. 박대기 넣어둘게 싸움 준비해라 <웃음> 얘들아 연장챙겨라 야 너희 놀고있냐? 어이 어이 1185이와봐어 잠깐만 너 뭐하니? 어? 어? 어? 어? <웃음> 리타이어입니다아 지선수가 리타이어네요 야 이렇게 세상 허무하게 각이 있어 이거? 진짜 세상 허무했는데 방금 나 봤어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웃음> 봤어? 어 봤으면 됐지 <웃음> <웃음> <내가 봤으면 했지. 웃음> 아, 멘탈은 좀 그렇긴 해 이거 아. 아, 어떻게 기회 안 되나? 이거? 얘들아 난잘 몰라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웃음> 난잘 몰라 <웃음> 어, 씨, 야, 긴장된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덕도 견고한 나리를 그, 는다 우리 집 집합, 팻말에다 바보 쓴 사람 나와 <웃음> 아 그러면서 아이씨. 야 우리 팻말은 막 연비어 지비어스, 절세미다 연비 이런 거 적어놨는데 그게 출신들이 마피아들이라서 <웃음> 야 우리 종에다 인생종 쓴 사람 <웃음> 어, 나와 어? 어? 어? <웃음> 어 <호호호. 웃음> 우리 집 이쁘다 우리 지금 이쁘지? 어. 꾸미고 있어요, 여기는? 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동안 저기는 진짜 성이 돼가. 아니, 성보다는 네. 저택인데? <웃음> 어, 불 붙여놓네? <웃음> 좋아, 잘했어. 그지 야, 라미야! 야, 일단 피해, 그거.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나이스. 아, 용암 양동이 갖고 있었어, 쟤네. 잘했어. 아주 그냥. 아, 역시. 아, 너무 좋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돈문내 줘야 되나 이거 <웃음> 아니 저기 에이지 경희 님. 음. 위더 머리 두갠데요? 아 잠깐만. 어, 우리 새 마리 모을 때까지 존버야. 야 씨. 나 진짜 해. 저똑까지 가서 소환하고 튀어. <웃음> 얘들아 블럭 모아라. 채술 오겠다. 그치? 야, 그채 보내라. 안 된다. 안 된다. <웃음> 야, 보내. 야, 몬스터 싹다 보내. 아 이게 웬일이니 지금 이게 웬일이야. 저거 몬스터 왜 이렇게 많으 말... 마녀 온다. 얘들아 피해라. 됐다 됐다 그렇지, 잘한다. 야, 야 돼지가 돼지가 해줬다 돼지가 마녀 죽여줬다 됐다 됐다 야 건축 담당할 사람 파란 셜커에서블록다빼 담당해서 야, 아이고 탄다 백호 뭐야 왜 죽었어 아나 미치겠네 어, 올레 컷 <웃음> 양쪽에 피해만 커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기를 쳐야 돼 저기 제일 아, 세잖아 지금 잠깐만 연비야 이거 우리 거국적으로 응. 한번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야 얘들아 잠깐 휴전! 잠깐 휴전 네, 잠깐만 잠깐 휴전! 어. 어 잠깐 휴전 휴전 휴전 휴전. 저 블레이즈를 놔도 <웃음> 잘하네 어. 잘하네 이쪽으로 하네 어 잘한다 <웃음> 아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뭐야 지금? 쟤네 뭐해? 야창 날라온다 조심해 어. 야 다들 좀 피해라 큰일날먹습니다 경기님 끝났어? 예 어? 우리 뭐코미니팀이야 h 이치와 춘식이 딴딴 내가 h 이치야되는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웃음> 안아 죄송합니다, 경기님 어허. 오? 시경서 네? 오, 잠깐만 오, 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이거 시경서 여기다 놓을게 얘 뭐야, 쟤네 뭐해 야, 연비야, 응? 이거 블레이즈. 아이고, 어, 오케이,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얘들아 저기서 넘어올 수 있게 계단 다 완만하게 설치해봐. 어, 이제 지금 설치해봐. 경민님 저 너무 떨립니다. 음, 걱정하지 마. 지 집... 꾸미고 있는 거야 쟤네. 고향에 남은 딸아이와 아내는 내가 잘 챙겨주겠네. 어? 저한테 딸과 아이가 있습니까? 음, 아니, 아니. 아무튼 있어. 아내는 왜 네가 챙겨? <웃음> 왜네가 챙겨온 거를? 저, 내 와이프를 챙긴다고? 아 이런 새끼야? 아야야야 아니야 오해야 시경사 오열세 경민님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갔다오게 얘들아 이거 이거 야 연비팀에서 넘어올 수 있게 계단 만들어드려 오야 <웃음> 어, 방패났 유행시 왔다. 동맹이다 간다 시경사 뭐야 와. 얘네 뭔데? 지금 지금 그치! 후! <웃음> 후! <웃음> 뭔데? <웃음> 不过好 n i c e